여러분 안녕하세요 체리쌤이에요 오늘은 궁금한 조코씨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세 번째 날입니다 자, 함께 데이트하고 싶은 남자 1위 함께 맛집 탐방 가고 싶은 남자 1위로 선정되신 분입니다 선정 기준은 조이노스 코리아 그리고요 영어 선생님 그리고 프로 먹방러, 방송인 등 굉장히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죠. 프레스카 도노바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카님 나와주세요. 프레스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웃음> 네,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간단하고 아, 천천한. 간단하고 <웃음> 천천한. <웃음> 자기소개 할게요.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프레스카 입니다. 어, 저는 미국 미 사람이고 어, 제 취미는 아 어, 먹는 거 먹... 먹는 거. <웃음> 와 역시 먹는 거가 최고죠 <웃음> 역시. Where did you r o s c a where are you from? 아 어, 어, 한국말로 대답할. 만들 만들어 하시면 돼요. 아 어, 그래. 그 uh, I'm from Boston, uh, Massachusetts. 저는 Boston, Boston시, Boston시 아세, 아세요? 네, 들어갔죠. 당연히. 유명한. <웃음> 네, 유명한 그, uh, 그, 그, kind of, um, 도시적인, 아이, 도시. uh, 역시, History, 한말뭐 역사. 아, 역사적인, 역사적인 도시예요. 도시예요. 음, 오 so, uh, 왜냐면, uh, Boston시는 uh, 미국에서 uh, 아, 어, 올해 첫 번, 두 번, 아, 음. 어, 어, 만든, 아, 어, 시작한 아, 완전 역사적인 <웃음> 곳 아닌가요? 진짜 그러면? 거기서 <웃음> 네, 오신 프레스칸 님이시네요. 오, 오 그럼 <웃음> 보스턴에서 가장 유명한 건 뭐예요? 아, 어, 어, 그 역사 분위기 어, 말고 어, 아마, 어, 크레차우더 아세요? 크레차우더 뭐죠? 어, 콩아? 어? 조개, 음식, 조개. 음식, 조개. 음식, 조개, 아 조개. 어디야? Oh, yeah. 어떤 미국 전, 아 전통, 전통 음식? 조개, 조개 국 아니고 전, 아 조개, 탕. 아 조개탕. 조개탕이 음. <웃음> 역시 프로 먹방러답게 가장 유명한 <웃음> <웃음> 조개탕을 선정해주셨습니다. <웃음> 나이스! <웃음> nice. 조코 씨는 프레스카님이 네. 너무 <웃음> 너무, <너무너무>? 너무 <웃음> 너무. 궁금해요? 너무 너무해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웃음> 자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프로 먹방러 프레스카님. 사실은 저 개인 먹방 채널 어, 시작하고 어, 어, 싶은데 음. 어, 그런, 저는 그냥 계란뱅이라서 <웃음> <웃음> 아직도 안, 안, 해, 안 했어요. 진짜 너무 잘 드시잖아요. 진짜 맛있, 너무 맛있게 잘 드시고 제가 뼈 해장국 드시는 거 봤거든요? Uh, I love 뼈 해장국. <웃음> 뼈 해장국 4인분을 진짜 네. 이렇게 막 와구와구 엄청 잘 드셨잖아요. 사실은 제, 어, 제일 어, 중요한 어, 의미는 제 삶의 어, 먹는 거예요. 가 <웃음> 하자고 <웃음> 하고하셔야겠는데요 <꼭> 그러면. 고하 <웃음> yes. hey. yeah. i 고 하자고 하자고 하자고 하자고 하자고 하먹고 하자고 하자 하자고 하자고 하기 위한 운동! 하 하자고 하자고 하자고 하자 하자고 하자하 오, 기라말들 다리기 하고 <웃음> 한 시간이나 군요, 음, 운동해요. 와, <웃음> 그래서 소리 안 지는 구나근런데제 한국 어, 가족들이 네. 어, 그, 어, 다 그렇게 먹어요. 아, 그런데 제 그러니까 백인, 한, 네, 할머니한테요. 어, 할머니 그그 <웃음> 할머니. 그 습관 우리 아 우리 다 받았어요. 네, 아제 백인 음, 가족들이 어, <웃음> 그만큼 안 먹어요. 너무 잘 드시니까 네. 진짜 너무 뭔가 뭐라 될까 엄청 복스럽게 잘 드신다고 해야 되나? 네. 프레스카님께서 먹는 걸 보면 행복해져요. 뭔가 그냥 갑자기 love 아, 러비! 그래서 나도 먹게 되고 이런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 먹방 유튜브 꼭 해주세요, 프레스카님. I, I should start it. 오케이. Okay. 왜냐면 제 평생에 평 어, 아... 그냥 일주일에 어, 저 피자 두판 아 uh, wow. 주문하고 <웃음> <웃음> 혼자로 <두> 다 판? 먹어요. <두> 네, 그냥 just living. <웃음> so 아마 <무늦> uh, maybe I should just I should film it. Wait a minute. 한판 한판만 먹으면 I feel so hungry. I'm like, <웃음> it's like i not enough. 와 진짜 이렇게 프로 먹방러이신데 우리가 또 이걸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바로 마시멜로 챌린지입니다. 마시멜로 갖다 드세요. 네. <laughs> <laughs> There's There a huge marshmallow, actually. Yeah, for barbecue d a m n So I think you want to put like two or three. We guess. y o s guess? Yeah. Okay, I guess. y e h o w many do you guess? <laughs> let's see. Let's see. Yeah. <laughs> Thank you, yeah. Gold Mooni, Even Saram, <laughs> Du Du Boniyo. Gold Mooni. 이거 잘나온네잘나온네 아, 들 아, 이 이거 진짜, 이거 진 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 t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진짜, o 미국에서 우리 마 a 멜로한번 먹고 c 비 u b u 라고말해요 왜요? c h a l l e n g 얼마나 먹는지 하고 yeah, 두 번째 두 번째 먹고 c 비 b u 말해어 그래서 그네 uh, 번째 마 a 멜로 먹은 후에 쪼 c 비 b 말해는데 말해봤어요? 저 u s t do. y e a <웃음> <웃음> 이거 진짜 손바닥만 해. <웃음> <마이 파>. <웃음> 맞아요. <웃음> 진짜 손바닥만 해. <웃음> 손바닥만큼. <웃음> 진짜 근데 이거를 네 개? 다섯 개? 지금 넣으신 것 같은데요? 네 개, 다섯 개? 아, 솔직히 말하면... 음, 와, 진짜 대박. <웃음> 어, 이분은 저한테 아, 제 예상으로 네. You can eat two or three. Yeah, 그래서 진짜. 저 조금 차렌드 느낌, 느낌이 <웃음> 느껴서경쟁심을요넷 <웃음> <웃음> 번째. 뭐가야 돼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뭐 해야 뭐, 인다고 <거기가> 생각해서 <웃음> 어 그 진짜 뜻이에요. <웃음> 이거 어, 진짜 빅 <웃음> 챌린지입니다, 여러분. 와, 제. I made him. 예. Yeah. 네. <웃음> 감사합니다. 잘한 채 주셔서. Nice. 그리고 사실 한국인들은 한국 내 이름이 있고 영어 이름을 또 만들잖아요. 네. 따로 따로. 근데 혹시 프레스카님이 봤을 때 한국인의 영어 이름이 이상했던 그런 경험은 없나요? 아, 한국인들이 아, 그냥. 음. 그의 한국 이름 어, 써야 돼. 써야 음, 돼요. 다른 사람을 어, 그냥 그의 한국 이름배 어, p 수있어 음, 아, 오히려. 아, 그럴수프레스카저 한국 이프레스카 그냥 한국 어프레스 a s s a 요 g Tassang. t a s s a 요 근데 한국 이름도 있으시잖아요. 차상 s 네, 차상 뭐지? 상일이는이름본 <웃음> 아첫 번째 uh, 아 grandson 아. 소녀 응 소녀 저는 어젤 uh, 태어난 소녀이라서아 장남 <웃음> <웃음> 손자 <웃음> 손자 손녀 is for g i r l 손자 저는 젤 <웃음> <웃음> <제일> 태어난 <웃음> 손자요 어젤상 uh, is the prefix 아. so 어젤 uh, I have 저동 동생 아 uh, Twin. Ah, s a n n u s t w i n g u s a 쌍둥이 Sangu s a 이 g u s a n 이 u Sangu s 상 n g u 상부상조. u Sangu Sangu s a n g a n g u s a n u s a n u a n g u s a n u r a n s a n e u s a n s a n s a n s a n n So cute We're just curious... Oh! So cute?! Yea h Like uh m So what Some connection 가 m m y on u t the m c c t e e a r A little cute EMA is j u a regular n a m r e i m y h Yeah EMA m i a 아, a h e r than Emma It was just t e r g n m h r e a y And o e cute 나이스. Nice. 네, 프레스카님께서 할머니 네.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제 할머니는 참신만요제 어, <웃음> 할머니는 엄청 um, impressive 사람이요. 엄청 uh, 멋있는 사람. 왜냐면제 할머니는 uh, um, 그 일반 침략했을 때부터 uh, 여기까지 um, 제 할머니는 원래 어떤 uh, 간단한 사람. 간단한? 음... Uh, 가난한, 가난한? 가난, 가난한 사람이오는데 어, 지금 어, 어, 일자리로 음, 브라운 어, <웃음> 교수 교수님까지 일하고 지금은 아, 미국에서 큰 집에 살아요. 어, 다른 한국인들이도 어, 그런 음, 일자리 해어요 from 어, 음, 아무도 어, 없는 생활부터 <웃음> 그 자고 건강하신. 먹스러운 미국 생활 까지 아, 열심히 아, 일하고 삶을 아, 바꾸었어. 그래서 제 와. 할머니는 아, 한국에서 서울 대학교에서 음. 졸업했어요. <웃음> 공부도 되게 그, 잘하셨네. 그래, yeah, a n 그그전 시대에서 나 시대, but. 음. Uh, <웃음> 그때에서 uh, 여자들 uh, 서울대 그렇죠.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아 uh, uh, normal uh, 많이 안안해해 줘. 그렇죠. 그 and she studied at Brown. So, 제 how m a 아니고 많이 아 uh, 많이 다른 한국인들 uh, 그 war war Chang war. Work. War? Like the 아, 전쟁. 그전쟁 시대부터 여기까지, uh, um, impressive, uh, <웃음> 와. 엄청 다 겪으셨네요. 완전 yeah. 전쟁 시대부터 지금까지 다 겪으시면서 지금은 교수님까지 하고 계시고. 네, 제머니만 아니고 많이 다른 사람 음. 그래서. Uh, 인정. <웃음> 인정. 나이스. <웃음> 리스펙트. Nice, 그러면 할머니에게 한번 영상 편지를 남겨 본다면? 아, 사실은 저아 아마 그그 아, 그 부분 이이 아, 아, 이 마지막 아 파이널 비디오에 나오면 제 할머니의 볼 <웃음> 보낼 그 거니까 그말 했어요. 아, 이미 말씀하신 거구나. 할머니를 음, 위해요. 그럼 우리 같이 할머니 사랑해요를 해볼까요? 할머니 사랑해요. 하나, 둘, 셋. 할머니, 할머니 사랑해요. 사랑해요. 또 우리 프레스카님께서는 지금 미국에서 있다가 한국으로 오신 거잖아요. 네. 미국에서 상상했을 때 한국과 좀 많이 다른 게 있다면? 아... 사실은 저 c i t a I tried to come with no expectations. 음, 그럼 지금은 어때 o 뭔가 적응 with no expectations. I tried to come with no e x p e c 면 어렸을 o n s I t r 한한 d to c o i n t o d o o m e t h i I i c t t o d o o w h o e t i I t e o e n p e o n r e e c a s e w h e a o n I t e o t o I c h i 새해 불만이 받으세요. 아, 세배하고. 말해서 제 생각에 어, 저는 조금 한국적인 사람인데 음. 어, 한국에 오면 외국인? <웃음> 완전, 완전, 완전히, 완전히 어, 바꿨어요. 제 마음까지요. 어, 지금 제 생각에 어, 저는 진짜 미국적인 사람. 미국적인 사람이에요? <웃음> 진짜요? 완전 한국인 같은데요? 아래아 네. 아, 그렇구나. <웃음> 제 마음 가짐은 어, 어, 완전히 달라요 음 한국 한, 제 생각에 한국 어, 한국 사람 마음 가짐 어, 가슴이란. 그럼 앞으로 혹시 프레스카님의 목표나 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웃음> 죽을 때 가지 전에 <웃음> 저 많이 다른 나라에 유개월통안 어, 어, 여행? 여행 아니고. 6개월이나 1년 어, 동안 살고 싶 e 요 왜냐면 아 수박 껍데기 수박 껍데기 껍데기다는 <웃음> 하다. 음, 음. 아, 껍데기 할수 있어요. 와, 이런 말도 하실 서, 수 있어요? 왜냐면 he 머니 r m 저한테 그런 얘기 해. 아 말. 와, <웃음> 와 이게 진잘 알아요. 아 어, 제 삶에 음, 아무 경험을 음, 수, 아, 수박 살아가고 싶지 할, 할, 할 않아요. 네. 그냥 깊게 경험하고 오. 싶어서 6개월하나 1년 동안 다양한 와. 나라에 살고 왜냐하면, 왜냐하면, 왜냐하면, 왜냐하면, 고냐하면 왜냐하면, 왜냐하 o 왜냐하면, 왜냐하하면왜니 또다, 가실때 전, 대 존, 존 어, 많이 하문, 하문이랑 많이 시간, 시간을 보내고 싶으시구나. 싶고, <웃음> 또, 어, 음. 앞으로 어, 강아지도 아지 <웃음> 키우고 <오>. 싶어요. <웃음> 그리고 우리 조이너스 코리아에서 한국어 교실을 또 수강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있어요.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케이, okay. 되게 게제 한국 아아 아, 배우고 싶은 아, 친구들 아, 어떤 어학당에서 어학당 아, 공부하는데 제 생각에 그런 방법은 아유용하지 않아요. 음. 아 왜냐하면 그런 어학당은 되게 문법 m 밥음 b a 요 like mm. perfect. m 벽한 b i 그런 거. 그런데 그 제일 um, 좋은 방법? u 은방법 g u s t s p e k u e u h c o n t e n t s o 이 n 고 n n t n n in in in n in 하 앤음맨아소 이렇게 many 소요. 그 m a n a u t m n e o 이 s i 연어 에행동 하면 다리 음. 늘것 같아요. <웃음> 곧 와. 다리 늘 거예요. 아마 지금 외국인 학생들이 다 메모를 하고 있을 거예요. 저렇게 공부해야지 이렇게. <웃음> <웃음> yeah, <웃음> 네. 사실은 제제 수업에 uh, 그런 액티비티 uh, uh, 곧 uh, 매번 해요. 오! 학생생님선생 선생님! 에한한한한 o <웃음> <웃음> Um, as I mentioned before, uh, 이 비, 인터뷰는 제 예상보다 엄청 더 많이 재미있었어요. Yeah. 있었고 uh, 체리랑 에미, 체리 씨랑 에미 씨는 친절하고 옵텐션 사람들 분들이라서 재미있어요. <웃음> 진짜 저희도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도 프레스카님이랑 함께해서 너무 재밌고, 한국어도 진짜 저희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잘했어요. 아, ah, 땡스! 진짜. 땡큐. <웃음> 선생님. 땡큐. 선생님. Join us Korea. Join us Korea. Yeah.